안녕하세요 백전골프의 백현범프로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필드에서 그 짧은 어프로치 그린사이드 어프로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또 짧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우리 그 짧은 어프로치든 우리가 외지를 잡고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어드레스 했을 때 클럽을 놓은 대로 이렇게 둔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립 끝이 배꼽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체중은 다 왼쪽인데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 물론 이렇게 해서도 공은 잘칠 수도 있고요 뭐할수 있지만 어 이렇게 돼서 공이 맞게 되면 일단 스피드 양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런이 발생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런이 발생한다 해도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어 일정한 스피드 양과 일정한 런이 생겨야 여러분들이 거리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어쩔 때는 그냥 서버리고 어쩔 때는 스피니 풀려서 또팍 도망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 어떤 걸 설명드리고 싶냐면 어, 이거는 지금 뭐냐면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각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클럽이 생긴대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됩니다 내 느낌에는 이게 지금 올바른 각의 모, 모양으로 딱 두는 느낌인데 자 지금 이 헤드에 붙인 제가 이 선을 보면 굉장히 하늘을 보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자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앞으로 이렇게 하길 바라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선이 굉장히 하늘을 보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각도기를 붙인 상태에서 어, 클럽을 내가 정말로 생긴대로 두니까 지금 각도기가 엄청 하늘을 보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각도기를 살짝 세울 거예요 자 느낌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어 너무 낮게 갈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지만 자 다시 각도기를 딱 붙여보니까 이 느낌과 이 느낌과 차이점이 별로 없죠 한마디로 느낌에만 이럴 뿐이지 붙여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도 공이 많이 떠갈 수밖에 없는 이 로프트 각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샌드웨지는 여러분들 이미 클럽을 만들 때부터 로프트 각을 많이 이미 눕혀놨던 클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이 많이 뜨는 클럽이기 때문에 어, 방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느낌대로 제가 한번 셋업을 해서 한번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공 오른쪽에 두고요 체중을 왼쪽에 뒀는데 이 헤드 모양은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은 핸드퍼스트가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립 끝이 배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뭔가 지금 제 느낌에 들려 맞는 느낌도 났고요. 어, 공의 스핀이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났어요. 자 반면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공의 위치라든지 체중도 왼쪽에 다 놨으면. 사실 체중이 왼쪽으로 오면 내 손도 왼쪽으로 가게 돼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은 지금 핸드 퍼스트가 확실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오른손이 이렇게 뭔가 바닥을 보듯이 눌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걸 잘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치는 느낌으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런은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치셔야, 어, 일정한 런이 생기고요. 일정한 스피드량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거리감을 계산할 때도, 어, 일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 필드 영상에서 어 저는 이제 60도를 이제 치고 있는데 S라는 클럽으로는 이제 기준을 10m 기준으로 보고 7m가 떠서 3m가 굴러간다 뭐 예를 들면 피칭 외지는 반대로 3m가 떠서 7m가 굴러간다인데 이런 기준이 여러분들도 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쩔 때는 공이 너무 빨리 서가지고 런이 없고 어쩔 때는 스피니 풀려서 런이 또 너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랜딩 지점을 잘 파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핸드 퍼스트를 무작정 많이 하시라는 게 아니고 내가 공을 오른쪽에 두시고요 체중을 왼쪽으로 두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립을 딱 잡으면 와 오른손이 뭔가 바닥을 보는 느낌이고 약간 눌러지는 느낌이다 라는 게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에는 헤드페이스가 굉장히 이렇게 서져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쳐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런이 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셔야 일정한 스피드 그리고 일정한 런이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그린 주변에서 거리감 찾으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